이런 거, 어? 없어졌잖아. 인트로도 못했는데, 아이, 런 <웃음> 인트로도 못했는데, 한수했습니다. 조금 쳐야지 나오네요. 어우. 이건 담아갈만 합니다 예. 그래 입질 하드라니까 삼켰다 아, 깊이 삼켰어 자뭐 이렇게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속초항해 왔습니다 3월 17일 오늘 무슨 요일이지 시간 강박도 없네 아, 화요일입니다 그 인트로 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해가 뜨고 좀부려부려 했습니다 차에서 좀 잔해하고 투둑투둑 하길래 어? 인트로 해야 되는데 인사드리고 근데 갑자기 좀 나오네요 미끼 하나 달고 금방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 r 은한 20... 2 5 정도 될까? 오, 소외권이랑 달라 릴링 하는데도 손맛도 조금 있고 미리 사온 염장지렁이 쓰고 있는데 염장이 된 지렁이는 염장이 된 지렁이는 물을 오히려 섞어서 조금 물 먹고 부들부들하게 해서 사용을 한 건데, 아, 이게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걸 물내나 그랬더니 한 마리가 물었습니다. 아, 속초는 과거에 좀 왔었는데 아예 어디다 던져야 되고 어디가 포인트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부탁을 좀 했죠. 다 잡아 피신 카페? 그 형님한테. 그랬더니 평일에도 자리 없을 거다. 가서 자리 생기면 던져라 하셔가지고 밤새 운전을 하고 쪽점을 잔다는 게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해가 뜰 때쯤 돼가지고 하여튼 늦게 늦게 성포 구성하고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한 마리가 나와줬어요작진 않네요 지난번에 왈리포 해역장 거기서 잡은 거보단 확실히 담아갈만 합니다 저 녀석은 방생안 해도 되겠어 문치가점이네요 돌가점이 아니고 이거봐 이렇게 넉맞쪼가리된 이 녀석도 무네 어, 장비 스펙은 연교산업 아쿠아칸 3450 540 던지다가 450 던지니까 어깨 부하는 조금 덜하긴 한데 릴 시트가 조금 낮습니다 메가트레이스보다 한 10cm 정도? 그래서 좀 던질 수 있으려나 그랬더니 심하게 어색하진 않고 던질만 합니다 4500번 릴 그리고 원줄은2호 힘사 막합사 6호 그리고 3단 비인데맨 밑에 바늘이랑 중간 바늘 그것만 달고 던졌어요 처음에 필때는 바람이 엄청 났어요 지금은 양반입니다. 이 상태에서 진짜 낚싯대를 펼수 있을까? 이 정도로 불었는데, 오늘 못 던지겠다 그랬는데, 그냥 억지로 여기까지 왔으니까, 던져보자 해서 던졌는데, 금방 한 마리 나오네요. 다져봐, 피싱 카페. 이 형님이 저를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해. 뭐 안나온다 안나오기뭐뭘 안나와 던지자마자 한마리 나오는거봐 아이 그 형님 내가 꽝만 치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는 꽝조사가 어울려 맨날 놀리기나 하고 물질도 없네요 한마리가 다인가? 그만하시게요 예예 <웃음> 예, 고맙습니다 여기 좀, 이것 좀 옮겨줘 뭐가 후둑 쳤다? 후둑 친게 불가사리냐?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, 딴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, 와, 철수하라고 하는 건가? 영원님이 이게 뭐가 달려있다? 불가사리든 뭐든? 저거 뭐 달려있잖아? 불가사리잖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오오 <웃음> <오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니아이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바람 좀더불데 반짝하다니 말해요. 안 나옵니다, 안 나와. 와, 이게 입질이 없는 거, 이런 거보다도 너무 부니까. 네. 원... 이렇게 뜨어서 배이래. 네, 그렇죠. 다릅니다. 네. 근데 원줄이 팽팽한 게 유지가 안 돼요. 네, 유지가 안 되죠. 아이고 9시가 넘었습니다 뒷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오고 100m는 뭐 그냥 이기다 달고 훌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신발을 해도 입질도 없네요 아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낚시하라고 부는 바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야 될것 같아요 저 앞쪽에 보이는 데가 동명항이고 저 동명항 방파제에서 맞은편으로 바라본 이곳이 속초항이랍니다 어거지로 면광 한 마리 한 마리 하고 갑니다. 레래기제 그래 뼈미 23cm인데 25cm 조금 넘겠네요. 26cm 될까? 바람이 불면 막 휘몰아쳐가지고 텐션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네요. 로드 테스트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고 면광 하고 가니까 1 문치가자미 그리고 1 불가사리 그렇게 하고 갑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보시느라. 수고하셨습니다